2011년 2월 13일 MBC의 한 편의 뉴스가 보도됩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버쌉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보도된 지 1년도 채안된 2011년 11월 20일 대한민국 게임계에 족쇄를 걸어버린 법 셧다운제가 시행됩니다 이후 얼마가지 않아 2013년 술 마약 담배와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이른바 4대 중독법이 발의가 됩니다 게임이 죽은 날 이라고 기억되는 이 최악의 법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 덕에 2014년에 폐지가 되었지만 당시 이런 법이 입법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이 현 대한민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인증해준 사건이었죠 한참 이런 풍조가 돌고 있던 2010년 초반대 기사들만 살펴봐도 그때 당시 게임은 대한민국을 존먹는 사회 악 아이들이 반드시 멀리해야하는 유해 매체로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의 주제만 봐도 알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유독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의 부모님은 각종 대학 정신병원을 오가면서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하였고 나중에 가서는 위센터라는 곳에서 까지 집중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게임을 몇 배는 더 많이 하는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기기도 한 일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을 필두로 하는 음악 산업의 16배 최근 k영화라며 떠오르기 시작한 영화 산업의 362배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내놓라는 대기업들 또한 게임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시장 개척을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인 소니는 2019년을 기준으로 그룹 전체 매출액 중 23%가 게임으로 영화와 음악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비중이 높으며 닌텐도는 젤다 마리오와 같이 역사적인 게임 프랜차이즈는 물론 나라의 상징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포켓몬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이자 전세계 데스크탑 시장의 73% 이상을 먹고 있는 윈도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다주는 부분이 게임일 정도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최근에는 애플 아케이드라는 새로운 게임 사업을 선보였으며 전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도 최근 EA와 페이스북의 임원을 고용하여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은 스테디아를 통해서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마존 또한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해 꾸준히 게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죠 둘다 망한게 좀 흠이지만 또한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vr 회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한 뒤에 오큘러스 퀘스트 리프트 등으로 vr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5대 기업이라고 꼽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모두 게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애들을 망치고 마약같은 유해 매체가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깊고 신기술의 집약체이며 드라마 영화와 함께 우리들의 생활에 녹아내린 문화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법이나 인식은 전혀 게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중이죠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드라마나 영화 정주행 한번 작정하고 하면 한두시간이 뭐야 정~~말 길게는 10시간이 넘도록 주구장창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연령대를 불문하고 종종 있는 일인데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그 드라마가 재밌나보다 그 영화가 재밌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게임을 10시간 이상 한다 그건 그냥 지금 현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정신과 상담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셧다운제가 통과되었고 각종 규제법안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올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대 여론보다 찬성의 여론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누가 찬성했냐고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죠. 저희는 일반인이라 굳이 농문까지 그죠?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학습을 시키다 보면 사람을 거리낌 없이 죽이게 됩니다. 게임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진짜로 본인들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 도입에 찬성하고 진행한 사람들은 포커 맞고 이런거 말고 살면서 게임이란걸 해보긴 했을까 스카이림 젤다의 전설 라스트 오버스 위쳐3 다크 솔, 레드 데드 리뎀션 마인크래프트 이중 직접 깊게 해본 게임이 있긴 할까 친구들과 함께 fps moba 5인큐를 돌려보거나 rpg에서 같이 길드를 만들거나 레이드를 돌려보거나 이중 단 하나라도 해본 사람들이 있기는 할까요 이번 셧다운제 폐지의 시발점이 된 마인크래프트 19세 사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미 중국 독일 러시아 포르투갈 세계 각지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저런 끔찍한 법이 있는 나라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리석은 법이다 이것은 명백한 육아권의 침해다 한국은 마치 공산주의 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등전 세계적으로 국가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심으로 게임 관련 법안들은 해보질 않고 즐겨본적이 없으니 무지에서 오는 공포감과 거부감이 크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의 만화책이 그런 포인트였고 조금 더 자라나서는 tv 일명 바보상자가 이제 들어와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에 다다른 것이죠 드라마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오면 전국민이 드라마에 빠져 사는거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법안은 왜 안나오는거죠 대한민국에서 무려 천만명이 넘게 볼 정도로 어마무시한 범국민적 중독성을 가진 영화를 규제하는 법안은 왜 나오질 않는거죠 본인들이 보고 소비를 하는 매체고 문제가 없다는 걸 직접 겪어봤으니 위에 소리가 얼마나 얼청없는 개소리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개소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세대들이 하나둘씩 성인이 되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젊은 층의 정치 관심도가 늘어나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여야 모두 의견이 동일하며 여성가족부까지 강한 여론에 휩쓸려 한수 접고 개선안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덕분에 진짜 빠르면 9월 중에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여론을 뜨겁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여가부 쪽에선 여성어머니들이 펄펄 뛰는 것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거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면 해결될 일입니다 하지만 또 흐지부지 지나간다면 앞으로 몇년동안 폐지의 폐자도 보지못할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청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무슨 애들 잡는 공부는 안죽이고 게임이나 열심히 잡고있는 시대착오 적인 법안을 깨부수고 좀 세상 돌아가는 것좀 보게 해주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